예, 뭐 간혹 이렇게 보시죠. 어, 여러 소식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그래도 제법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피겨스케이팅이 있잖아요. 그 피겨스케이팅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때 금메달을 딴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러시아 출전 발리에바라고 여러분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소녀가 소녀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화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6살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중3, 고1 정도 되는 이 발리에버가 그 피규어 스케이팅의 그 1차가 그 쇼트잖아요 쇼트에서 단연코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뭐그 영상 본 사람들은 우와! 저런 선수가 있다니, 오, 저걸 누가 이겨? 라고 그렇게 반응할 만큼 탁월한 선수임이 틀림이 없었어요. 저도 그때 너무 화제가 되어서 그 발리에베가 그 1차 연기 한, 어, 한 5분 정도 되나요?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선수다. 대단한 선수가 나왔다. 그렇게 저도 어,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1차 쇼트 마치고 그 도핑 테스트에 이 발리에바가 그만 이게, 어,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경기력 향상에 쓰이는 그 약물을 그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 발리에바가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쓰는 그 약물을 복용한 게 테스트로 나왔단 말이죠. 그때 막전 세계 그 스포츠계에서는 모두 다뭐 뭐 아웃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그 김연아 선수도 출전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도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발리에바는 그 발리에바가 아니었다 뭐 이런 기사도 뽑을 정도로 한마디로 실망하고 한마디로 그녀를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그 프리에서는 그냥 멘탈이 무너졌는지 메달도 따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선수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또몇년 전에 그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일 평생을 삭바느질 하시고 그 김밥 말아서 이 하시며 장사를 해서 모은 그천 재산을 장학 기금으로 흔쾌히 쾌척하면서 기부한 할머니 그 미담이 몇년 전에 아마 세간에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김밥을 팔고 삭바느질 해가지고 예 거의 한 10억 대 가까이 돈을 모았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아마 그 할머니는 평생 굉장히 얼마나 구두쇠로 살았기에 그 바느질하고 김밥 판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그토록 어렵게 모은 천 재산을 사회에 미련 없이 기부할 때 평소에 아이고 저 할머니 진짜 짜다 짜다 완전 구두쇠야 완전 짜린 고비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라고 말했을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네. 이렇게 아마 다시 보았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리에바에게 붙인 그 발리에바는 그 발리에바가 아니었다는 말은 그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할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일평생을 정말 구두세로 살아온 그 할머니와 말년에 수십억에 달하는 전 재산을 쾌척한 할머니는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죠그이한 사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한 면이 아닌 전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한 면만 보고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한 사람의 모습을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를 다볼수 있어야 그 사람의 진면복을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도 이 본문을 보았는데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지난주일에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왜 깊이 하셨을까? 아, 그런 질문을 던졌더랬습니다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죠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무례히 대하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를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급기야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선 이들이 유대사람들이에그 그러니까 7장 말미에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저들은요 로마 제국의 정복자들과 유대 기득권자들의 앞지와 핍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애타게 열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나이 앞에 무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저 예수가 메시아 맞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욱 몰려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메시아로 그렇게 막 인정하려고 우욱 쫓아다녔는데, 정작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 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에는 일말에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천국이요 영생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만 자꾸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백성을 미혹해하는 자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자 저들은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절에 또 이런 증거가 나와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 맞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고해할지라도 형제들만은 자기 형제를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마태형이었거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저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럽니다 아니 예수님과 자신들이 한 숯밥 먹으면서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예수는 맏형으로서 제일 큰 형으로서 그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잘알수 있는 동생들이었으면서도 저들은 예수를 못 믿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다니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어느 날부터요 그 동생들 보기에는 형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형님이, 형님인 이형님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 한 지붕 밑에서 동고동락을 해온 동생들로서는 그런 소리가 너무 황당해 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저 형이 이상해졌다 이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도리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형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팎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난 자녀가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에서 막그 떨기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 저기로 소문난 권사 장로 집안의 자식들이 그 회와 다음을 쌓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또, 왜 눈물 겹도록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내를 둔 남편이 끝까지 믿지를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학령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잘 믿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도록 가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날을 주님께 맡기며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유대사는 유대인들 예수를 기뻐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한솥밥을 먹고 사는 형제들은 자기 형인 예수가 이상해졌다고 믿지를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 것일까?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것은 자기들만의 편견으로 주님을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가 아닌 한 면만을 보고 예수를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실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이 저와 제 아내는 두 아이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려고 양육할 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두 아이에게 동시에 눈길을 줄 수는 없더라고요. 키울 때 보니까 한 아이에게 눈길을 주면 다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아이만 내가 본다고 해서 다른 아이가 소외된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진 것, 거두어진 것은 아닌데도. 이런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아빠, 엄마는 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 형만 사랑한다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막 투정을 늘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나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한그 아이에게 비친 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참모습이 사실은 아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전체로서의 저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 아빠는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자꾸 투정되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공을 드리고 노력을 드릴지라도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차별 없이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 각자가 아, 이 아빠, 엄마의 진실된 사랑이 확인되기만 하면 아, 아빠는 나도 사랑하는구나. 분명 그렇게 느낀다면 참 부모가 양육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부모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부모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전체로서의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유한한 인간들에게 주님이 꼭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깊이하고배척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저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습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게 어떤 모습이겠는가? 자 다음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저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그 형제들이요 예수요 이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서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본문에서 오고문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초막절,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 선조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힘든 생활한 것을 기념한 명절이 초막절 다른 말로 또 수장절이라고 도 하죠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을 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명절 중에 초막절은 굉장한 축제일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축제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을 향해서 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증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형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명절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찬스잖아요 축제일이잖아요 그때 형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죠 이 이야기를 형제들이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 하니까난 초막절 이 명절 때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의외의 사실 하나가 나와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올라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가기는 가셨는데 전혀 당신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던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그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신 주님의 모습이 믿지 않고 배척하며 죽이기까지 하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하나의 모습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에 있고 가난에 찌들려 있어서 감사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은 더 힘겨운 날일 수도 있잖아요 감사축제와는 거리가 먼 병들고 포림받은 자들에게는 그 축제가 온데 나는 누구야? 누구란 말이야? 짠! 하면서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당신의 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를 당신의 때로 잡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저기 보니까 6월절이 나와요 그때가 때가 이런줄 아시고 아하 주님께서는 초막절이 아니라 감사축제일, 축제 같은 날이 아니라 6월절에 당신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당신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6월절을 조금 알 필요가 있죠? 6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 주님께서는 바로 그6월절의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로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에 유한한 인간들에게 한 면만을 보한 면밖에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단 하나의 모습으로 아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6월절에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모습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것으로 구체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6월절 즐기와 맞닿아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간직해야 될한컷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전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요 표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도 6월절에 남겨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한 나머지는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그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의 차이가 있죠 아마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다는 십자가하고 성당에 그린 십자가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걸린 그 십자가 보면 뭔가 좀 예, 네, 좀 보기가 좀 민망해요 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반드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붙어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불교처럼 호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부활의 영광을 더 많이 내세우죠 이처럼 이 개신교가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중에 그리찬으로서 살아야 할 윤리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해요 카톨릭의 십자가나 개신교의 십자가나 모두 다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이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 고난은 그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십자가를 세울 때이거 십자가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단지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당신이 사지를 찢으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주님을 모셔 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이렇게 절교하시면서도 나한사람 살려내시기 위해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순간 그분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이구나 나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나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지를 찢으시며 당신의 피한 방울 또 남김없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맞구나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여라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개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삶이 나왔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축이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바뀌어지는 게 삶의 축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랜디 알콘 자, 그분이 두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단기 성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하루는 그곳에 있는 주민이 자기를 안내하는데 폐허가 되다시피 한 어느 한 포돈 구석에 있는 묘, 묘지로, 묘지로 당신을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그 묘지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묘지가 누구 묘지인가? 미국 낙록업의 재벌인 보든가의 상속자인 윌리안 보든의 묘지였어요. 낙농업의 대부호의 상속자인 윌리엄 보든의 묘지가 왜이집트기에 있는 걸까 궁금해서요 그 윌리엄 보든은 21살에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자였지만 그전 재산을 성교단체에 다 기부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을 위한 성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중국으로 가는 길에 무슬림 성교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 애석하게도 4개월 후에 척수 수막염이라는 병을 얻어 25살의 나이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아니, 이런 억울하고 이런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냥 미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성교단체에 기부하고 성교사로 헌신해서 아랍어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를 살려주어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어떻게 25살의 나이에 그 모든 것을 헌신했던 글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나 말이에요 그알콘네 묘비의 먼지를 털어내자 그묘비에 어떤 글 하나가 쓰여 있었는데 그묘비에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영어로 쓰였어요 Apart from faith in Christ, there is no explanation for such a life 한국어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이 그 묘비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믿음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힘든 삶의 여정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때를 놓친 것 같다 후회스럽고 수고와 슬픔뿐인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스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어떤 설명도 없다 이 말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마 그건 그래서일걸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데려가신 것은 이래서일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걸요 이런 많은 설명들을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 없어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주어도 아니 설교를 열번 듣고 백 번을 들어도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설명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윌리엄 보던에게 25살의 척수 수망령으로 죽은 그에게,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그에게 줄수 있는 답은, 그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것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도 그 억울함과 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정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신 생명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나요? 상황은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기와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 아니 그 반대로 낮은 곳에서 연명하며 살아도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았는데 괜찮냐 말이에요 정말로 고생하며 살아도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허망하게 되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그동안 땀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다 시들어 빠진 것 같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여러분의 눈물과 흔슬을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 괜찮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21살에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재산과 힘이 있었는데 그것 다 포기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헌신했다가 외국에서 병이 들어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어서도 감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것은 그분이 주신 생명 때문이었다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떤 말로도 설명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이 믿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주신 그 생명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설령 여러분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한면만을 놓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지라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의 이 변호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포위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생명 때문에 아멘. 그래도 괜찮아, 아멘.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아멘.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괜찮지 않는 이 상을 돌파해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새날 교부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 주님 주신 그 생명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상황 너무나 괜찮지 않아요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고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신지 모르겠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주님 우리가 국격자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괜찮아야 함을 압니다 주님 우리 살아남은 참으로 불라하고아무로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제 밤에도 참을 잃을 수 없었던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3년째가 되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겠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도안은우리에게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또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을 또 다스립니다 인천하려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주말이끝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께리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좋아요 주님 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 새상승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하나님 발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를 향한 사랑 그 생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주님의 못된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와 이위옥과 회복과 치유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7일에 어린 양의 내심으로 여. 그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도와야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곡해를 받을 수 있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두사람이아으로 절대와 따라 받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살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진을 찢으시며 피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남김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진 그 사랑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괜찮지 않아요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고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지도 모르겠고